안녕하세요 저는 외툰 작가입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단편 영화 감독입니다 음 아무래도 저작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작권에 대해 무지해서 실수할 뻔하기도 했는데 그때 실수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저작물이 필요한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 큰일 날 뻔했었죠 <웃음> 그땐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거든요 저도 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 유혹에 빠질 뻔했던 때도 있었죠 <웃음> 하지만 알고 보니 불법자료 찾는 것보다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게더 쉽더라고요 이용자와 창작자의 구분이 없는 시대에 저작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저작권 이용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네, 지금까지 콘텐츠 창작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창작자가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작권이 더 궁금하다면 저작권 성동센터로 연락하세요